사전예약자 수 500만명. 28개월째 마켓 1등을 하고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28주가 아니고 28개월이죠. 드디어 그 게임의 대악마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사전예약자 수 무려 738만명.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2735만명 중에 약 27%.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 사전 예약을 하게 만든 바로 그 게임 리니지M의 대악마, 바로 리니지2M입니다. 그래픽은 항상 보던 얼리얼 엔진의 그래픽입니다. 모바일에서 한계는 분명하고 PC로 했을 때는 그냥 그렇더군요. 사실상 PC 게임보다는 떨어지고 모바일 게임보다는 나은 정도의 느낌입니다. 결국 모바일 기기로 플레이하면 V4나 리니지 2M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실상 얼리얼 엔진으로 뽑아낼 수 있는 한계치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적화는 음 최적화라 그런 건 아예 없습니다. 발열은 둘째치고 배터리 광탈이라 모바일로는 사실상 플레이가 힘들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권장사양은 왜이 모양이야? 최적화는 못하니까 네가 더 좋은 폰을 사라 이런 얘기인가 아이폰 프로 맥스 64기가는 150만원 정도 하니까 일단 게임을 하려면 폰부터 사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리니지2M의 장점을 알아보기 전에 퍼플에 대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퍼플 이야기를 하려면 또 이걸 보여드려야겠죠. 리니지2M의 권장사양은 아이폰 11 프로 맥스급 갤럭시 노트 10급입니다. 사양이 엄청나게 높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 모바일 게임을 모바일에서 못하니까 컴퓨터에서 할수 있게 퍼플을 만들었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퍼플을 설치하고 뚜껑을 열었을 때 전그만 지리고 말았습니다. 모바일 게임을 PC에서 하게 만든 게 아니고 PC 게임을 모바일에서 크로스플레이가 가능하게 만든 거였으니까요. 퍼플은 앱 플레이어라고 생각했는데 런처였습니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구요네 그냥 미쳤어요. 미쳤다는 말로밖에 는 표현이 안됩니다. 애시당초에 AOS, iOS와 더불어 PC 기반으로 게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PC 플랫폼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기껏해봐야 PC로 하는 거 모바일로 원격 스트리밍이나 해주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기술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NC가 정신을 차렸구나. 그런데... 거기까지. 이제 게임의 장점과 단점을 좀 보겠습니다. 물론 장점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니지 2M의 장점을 알아보죠. 이 게임의 장점은 익숙함입니다. 아주 익숙해요. 여지껏 나왔던 모바일 게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니지 M을 해보신 분들은 더욱 익숙하실 겁니다. 그냥 그대로 빼다박았으니까요. 사실상 리니지 M을 3D로 리메이크했다라고 설명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단점을 보죠. 뭐 장점이 저거밖에 없냐고요? 네. 단점은 장점을 뺀 나머. 전부입니다. 사실 리니지2는 리니지1에 비해서 파티플레이가 강화되어 있고 과금요소가 많지 않다는게 차별점이라면 차별점이었는데 어디까지나 리니지1에 비해서긴 하지만요 이건 뭐 최소한의 게임성은 가지고 있었을 줄 알았는데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그냥 빠진코죠 메인 컨텐츠는 차별, 게임의 목표는 무한 경쟁, 마비노기를 능가하는 현실보다 돈이 더 드는 세컨드라이프 근데 이거 리니지 2M보다는 리니지 M2가 맞는 거 아닌가? 어쨌든 N모사는 738만 명의 인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 게임을 개발했다고 추정됩니다.